어, 희셰프님 셰프. 아, 아. 아! 너무 잘 와. 어울리겠다. 너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는 이 조합을 늘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해산물이랑 어, 고기 감칠맛이잖아요. 음. 너무 맛있 음. 진짜 입이 운동장이네. 광활하다, 광활해. 광야야어보 이렇게 통족발 튀김 이원일 셰프가 가장 먼저 클레어. 와이 빨라요. 2등에 1등. 빨리. 클레어. 어, 소유 미비도 통족발 튀김. 클레어. 어, 제가. 크래미 너무 먹고싶다 크래미요? 어. 큰거개 하나 찍을까요 어, 맘만 먹은 걸로. 아 맘만 먹은 걸로? 오케이. 칠리 크랩 큰거 하나랑요. 이거 한나만더 주세요. 아, 통족발 하나 더하은 건가요? <웃음> <웃음> 자, 저희 방금 칠리 크랩 통족발 튀김 한개더 추가했습니다. 와 자, 60분 중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희 현재 15분 남았습니다. 족발 어디다 어, 여기다가 그쪽... 주세요. 네. 자, 말리가 추가로 주문한 통족발 튀김 한개 나왔습니다. <웃음> 셰이혹 잘라주실 수 있으세요? 아, 어, 그래요, 그래요 어. 어머, 아니, 진짜 어. 이 오빠는 약간 의사를 했어도 잘했을 응, 것 같아 그 그러니까. <웃음> 가운데 뼈 <뼈가> 세워서 <웃음> 자 발볼 끝! 와,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잘한다 상반 느낌이에요 유적지 나오듯이 어, 대박 <웃음> 뭐 이게 필요한가 모르겠지만 자, 어, 감사합니다 아, 어. 자, 저희 방금 실리 크랩 나왔습니다. <웃음> 크랩 나왔다. 진짜 죄송한데요. 네. 저 시향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색감 음 <웃음> 달요오페라요 달라. 어, 어, 확실히 이 개각이면 묵직함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음 맛있어! 아시다! 아시다! 되는거아아 소리, 소리, 음아음 소리 엄청나! 뭐야? 이 음식을 먹고 간 거였어? 이것들. 아시다! 다 아시다! 다 이런 거는 사실은 자를 필요가 없거든요. 네. 어머! 언니 치아 건강한가 보다. 얘가... 그 꽃게 가장 취약한 부분을 알고 있거든. 음. 관절지. 와. 꽃게 살인마야 이 정도면. 살 살인마 살 개마 살 개마. 팔 개마. 어우, 맛있는데? 깔끔하게 주겠어요? 초토화 시켰습니다. 그것도 기념이다. <웃음>